목표가 실행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됐을 때 실행을 하려고 그래도 목표가 너무 큰 거야 초등학교 때 방학 때 되면 시간표 어떻게 다 기억나죠? 이렇게 이상, 공부, 놀기, 공부 자이 목표는 현실적이 비현실적이에요 내가 쓰면서 알까 모를까? 알아요 목표를 설정할 때 쓰면서 알아요 안될것 같아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무리지만 한번 해볼까? 조금이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목표를 설정한 목표는 시작부터 안 해요. 두 번째, 목표가 수치화되지 못했을 때, 그냥 성공하기, 살 빼기, 이러면 이게 달성이 잘안 돼요. 수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몰라요. 또세 번째, 지나친 결과 목표. 이제 급이 있어요. 이렇게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없는 네트워크는 없습니다. 방판도 있고요. 어느 영업주의에 다 다 레벨이 있습니다. 그렇게 레벨을 만들어놨을까? 네, 목표 때문에 그런 거야. 이 게임에 왜 남자들이 왜 게임에 목숨을 거냐면 게임은 어느 게임이든 레벨이 있어요. 레벨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목표가 뭐예요? 그 국장이 목표예요. 국장 목표야. 그냥 국장만 목표예요. 결과만 보여줘. 그 국장이 되려면 과정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죠. 예, 예. 그 과정 목표가 없을 때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몇 명을 만나야 되고, 예, 몇개 콜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 그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국장은 당연히 되는데 머릿속으로 국장만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실행에 실패하고요. 또 스타트는 해. 근데 3개월을 못 가는 이유. 중간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동기는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동기부여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지 않아요? 일단 그건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죠 근데 교회를 매주 오래 요왜 그럴까? 떨어지니까. 쉽이 떨어지니까 매주 쉽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부님이 목표를 딱 정하고서 가다가 쉽이 떨어져요 그때 그걸 올려줄 수 있는 중간 점검 목표 수정을 해야 돼요 무조건 목표는 수정하게 되는 거예요 수정해야 돼 그리고 목표를 낮게 잡는다 시작은 낮게 잡아서 레벨업하는 게 낫지 높게 잡아서 내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전낮 그러면 실행하기 좋아요 이따 또 도움이 되셨어요 감사합니다